Today, kids. 오늘은 이아 집에서 그저께랑 어제랑 해서 이틀을 잤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에 가서 학교 학생 카드 그거를 발급을 받고 그리고 오늘은 버디랑 셋이 같이 오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번 주에 약속했는데 제가 거의 까먹었거든요. 근데 문자로 오늘 저녁 그 플랜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봐가지 그때 딱 생각난 거예요.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오늘 월요일인데 둘다 수업이 없어가지고 전 내일부터 수업이 거든요 그럼 일단 지금은 리아 집에 있어가지고 집에 얼른 가버리고 해요. I like it This is great yeah. Your picture looks perfect Picture wow. time Actually, we can get a photo and send that to the b r o u p Okay. Why not? If I know, I'll buy for e o u Oh my God! You're so sweet. This is really great. Yeah, it's like the m a s h a l dessert. Know. You can actually find it uh, almost everywhere. Um, okay. So it's really famous. Yeah. Yeah. Yeah. Yeah. Okay. yeah. Like, yeah. You know, 지금은 리아 집에 잠깐 묵고요. 리아가 룸메트랑 프랑스 친구들이랑 티가 있다고 같이 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음날 8시 20분에 수업이 있긴 한데 일단 같이 가자고 해갖고 그냥 맥주 한두 잔 정도 마실 것 같습니다. 12시 되기 전에 방에 가서 자려고요 오늘의 메이크업. 오늘 제 메이크업 맘에 드는데 카메라에는 별로 안 예쁘네요. 버디 친구가 이거를 선물 줬어요. 너무 착하죠. 감동. 리아는 버디가 있긴 한데, 버디가. <웃음> 자기가 문자를 보내도 연락을 안 한다고. <웃음> 자기 버디 바꾸면 안 되냐고, 뭐, 그러고. <웃음> 말하더라고요. 너무 웃겼어요. 아, 난 정말 완전 럭키인 것 같아. 럭키거이야 너무 좋은 버디도 만나고. 다음번에 만나면 저도 한국에서 갖고 온 선물 좀좋아했겠어요 알렉세이가 준 이걸 먹으려고 합니다. 너무 예쁜데 제가 푸셔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먹어보려고요. 음. 근데 <목소리> yeah. 달고. 약간 파운드 케이크의 쿠키 버전. 이 여기서 약간 전통 케이크 같은 거와봐요 면좀 Do you want to try? y yeah, um... This is really good. <웃음> 이걸 타고 15분 거리를 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그냥 일찍 왔어요. 오늘 파티가 있었긴 했는데. 아니 프랑스 애들은 원래 다 그래요? 아니 9시 반에 만나기로 해놓고서 그래서 리아랑 갔거든요? 10시 반이 됐는데도 애들이 안 와요 그 뭐야 그럼 어떻게 놀자는 거야? 새벽에 놀자는 거야? 그럼 그때 만나자고 말을 하지 지금 10시 반이고 그 전동기를 타고 8분 만에 왔습니다 오 내일 8시에 수업이 있어서 지금은 집입니다 오늘은 일찍 쉴 거예요 하, 집이 짱이야 진짜 프랑스 애들끼리 만나면 프렌치 키스를 하잖아요 친구 파운데이션 나한테 붙고 내 파운데이션 친구한테 붙는 친구 파운데이션을 갖고 온것 같아요 지금 뭔가 했네 이제 집에 왔으니까 쉬고 좀 편집을 하려고 해요. 맨날 파티 가니까 아니, 편집할 시간 없어 안녕 안녕 여러분 다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반 c r u h 지금은 리아가 온다고 해서 원래 저만 먹으려고 했는데 리아가 온다 해서 리아 음식도 같이 올려어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그 디스코 파티를 하러 갈것 같은데 드레스 코드가 있거든요? 오케이 전화 와서 끊을게 We need t h cup Cup? e yeah. Now, this one Wow <sighs> This is for a t h e r i a n Okay, ready? Yeah, ready <laughs> Okay 음, you like it. 음. 지금은 파티 티켓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업하는 그 티켓 파는 친구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갔다가 머리 제품을 사야 된대요. 또리아가 머리 제품을 사러 버스를 타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선, 엘체넴에 갈것 같아요. 안녕. 안녕. 안녕. 바람이 무딘. 머리 고데기 했는데, 이런 아름다운 장면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놓칠 수 없지. 지금은 HNM에 가고 친구는 오리는이네요 음, 괜찮은 것 같기도. 이 바지는 아닌 것 같아. 너무 짧아 보여요 제 다리가. Hats, but like seems so difficult to wear. We are going to drink bubble tea. m i n c h o 여기도 a 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티를 Look at that! You know, I believe you mistaken me. We got a bubble tea. 누군가 이거 저를 보고 그려줬어요 저 너무 귀엽다면서 <웃음> 대박이죠? 야 이거 어, 려줬는데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겠어요 지금은 이제 집으로 가고 있고요 모자를 샀는데 이 베레모는 거의 처음이거든요 산게 쓰기 어려운거죠 맨날 에이체넘 일체능. 에이체넘에서 너무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근데 그럴만도 한게 겨울옷이 없어가지고 2주째 같은 바지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지를 하나 샀어요 처음으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제가 소스를 잠깐 찍어, 찍어 먹어봤는데 속이 갑자기 아프더라고요.